안녕하세요. 트래블러 연호입니다. 자, 케언즈의 마지막 날 4일차 드디어 마지막 날이네요. <웃음> 좀 너무 아쉬워요. 지금 아침 7시고요. 그 아침에 브런치 카페 맛있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입니다 릴리페드 카페 밖에 있으면 아마 직원이 나올 것 같아요. 야외가 있으니까 야외에 앉도록 하죠. 주문을 마치고 왔고요. 뭘 시켰냐 면은그 여기 생과일 주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임 주스 타업이라는 걸 하나 시켰고, 그다음에 카페는 다른 데, 가서 커피를 마시, 카페, 그러니까 커피는 다른 데 가서 마실 거기 때문에, 그고 이제 이걸 시켰거든요. 두 번째 거, 나 사실 읽기 발음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어, 되게 막 소세지랑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초리조를 되게 좋아해서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에 들어가서 직접 결제를 하셔야 되는 거 같더라고요. 밖에서 더 기다리면 안 나와요. 결제하고 이 번호판을 받아서, 이 신이 그려져 있는 번호판을 받아서 나와서 기다리면 안다줍니다 <목소리> 라임 주스 약간 좀 녹즙 같기도 한데 어우 <웃음> 상큼해 라임 주스예요 라임 주스 약간 스피나치? 아니면 약간 좀 초록색 그 야채들이 좀 갈려있는 느낌 장난 없는 그런 부분? 이게 감자고 이 초리도 소세지에스크럼블 에그에 이게 아까 뭐라 그랬더라? 좀 봐야겠네 일단 감자 자체는 이렇게 특별한 맛은 없고요 비인 그거라는데 치즈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맛이 세진 않은데 흥미가 되게 좋아요 제레시야 말할 것도 없고 잘 구워졌네 여기 항상 리뷰될때마다 맛도 있지만 양이 많다 이게 리뷰였는데 마지막 케언즈를 좀 즐길 기겸 카페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오후에 라군 밤에 라군을 보여드렸는데 오전에 라군입니다 사람이 많이 없네요 Hello. 저녁에 봤을 때 이쪽 뷰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얕은 데서부터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이쪽 뷰가 지금도 이쁘죠, 뷰는 그냥 갈라 그랬는데 그냥 갑자기 발만 담그고 싶어서 어우, 물 차갑네 어제는 따뜻했는데 커피를 테이크 <웃음> 웨이해서 나왔고요. 아. 뷰가 너무 이뻐서 사실 카페에 앉아가지고 좀 뷰를 보고 싶었는데 도로 건너편이어가지고 약간 즐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커피를 사갖고 나와서 밖에서 마시면서 마지막 날 감성 파리를 하겠습니다. 아 진짜... 자꾸 이런... 이런 산마이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아 죽인다 진짜 죽인다 말고 너무 환상적이잖아 진짜 라군 수영장도 을렇고 와... 진짜 대박이다 그냥 뛰어들고 싶은데 진짜 생각 안, 아무 생각 안하고 여기가 바베큐장이에요 어제 소개해드리려다가 못해드렸는데 공용 바베큐장이어가지고 친구들끼리 오시는 분들 있으면 마트에서 그냥 삼겹살이나 비프 같은 거 사서 그냥 아무 때나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위생 상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용하실 때라도 그. 와우 말다 했다 이용하실 때라도 코킹호일이나 이런 건 깔아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도 케언즈의 마지막을 저와 함께 즐겨주세요 뭐 오글거린다고요? 아니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진짜 나만 보긴 너무 아쉽고. 확실히 밀물이랑 썰물이 있네요. 보니까. 마지막 날 총평 음. 릴리 페드 카페 맛있었지만 조금 헤비했다 그래서 두 분이서 드시기에는 어, 메뉴 두 개를 시키면 좀 많을 것 같고요 큰거 하나랑 그냥 그 안츄에나 에피타이저 용을 하나 시키셔서 둘이서 나눠드시면 두 분이서 나눠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라군 이제 한 9시쯤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요. 이제 해가 좀 강해질 10시, 11시쯤 되니까 이제 11시도 아니고 10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선텐을 하실 분들은 10시쯤 넘어서, 넘어서 이제 음, 오일이랑 돗자리 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고 조금 햇빛 안가지만 따뜻할 때 물놀이 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오전 한 9시나 8시쯤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기 전그 사이에 이제 6시에 오픈하기 때문에 오전 6시에 오픈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고요. 아니면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저녁 시간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캐언즈의 모든 일정을 마쳤고요. 어 이제 돌아가서 역시 편집해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